안녕하세요 엔제 채널 이람주입니다 여러분들 코딩은 잘 따라치고 계시나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은 이렇게 파일을 열어 놓고 뭐 인터넷이던 뭐 동영상이던 아니면 수업자료던 어쨌든 뭐 파일들을 열어 놓고 그것들을 계속 타이핑해서 두번 세번 반복해서 쳤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몇년 동안 계속 뭐 갈켜도 보고 뭐 컨설팅도 해줘 보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정말로 많이 쳐본 사람이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공부하고 싶다,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머티리얼을 찾는 거는 거기서 거기고.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내 걸로 확실히 이해하고 뇌구조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팅을 딱 봤을 때아 이게 오퍼레이션이 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머릿속에 계속 렌더링이 돼야 돼요. 그한줄한 한 줄들이 그러려면 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 반복, 반복 오늘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포인트에서 커브, 그 다음에 서피스, 그 다음에 때때로 뭐 솔리드라고도 불리고 폴리서피스 라고도 불릴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어떤 그큰 흐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데이터 들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서로 익스체인지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리미티브 쉐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죠 음 여기서 보시면은 서피스 가보시면은 프리미티브 제가 나중에 이 뷰렛 부분이 끝나면은 제가 메쉬 부분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메쉬랑 서피스랑 똑같아요. 컨스트럭트하는 방법은. 그리고 특별히 지금 프리미티브 쉐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컴퓨테이션을 디자인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코딩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티브 쉐입을 한번안 만들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건축 쉐입을 만들더라도 이 단순한 쉐입들이 어떻게 컨스트럭트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고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단계를 넘어서 내가 무슨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픈 젤이나 웹젤 쪽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기본적으로 쉐입들이 어떻게 콘스트럭트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나가 땅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좀 프리미티브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 아, 비디오 하나에 끝낼지, 뭐 두세 개에 끝낼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콘스트럭트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셀피스에 가서 아, 프리미티브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박스 투 포인트가 있죠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아, 퍼스펙티브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노란색 뭐 주황색 이렇게 나오면은 에러는 없는데 데이터 없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두 개를 주면 되겠죠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하나는 살짝 위로 올려주고 두 개의 포인트 해서 포인트 해가지고 커피 페이스트 해서 연결, 연결해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첫 번째 포인트 선택해주고 두 번째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두 번째 포인트 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거 한번 만들어보죠. 그래서 일단은 아 internalized 데이터를 하고 internalized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가주고 C# 해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우리도 포인트 레퍼런스가 두개 필요하겠죠? 얘는 아 얘는 그 소문자 i로 갑시다. 얘도 소문자 b. 그래서 타입은 뭐야? 포인트 3D. 타입이 이것도 포인트 3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 이제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포인트를 우리 먼저 컨스트럭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해가지고, 포인트 3D를 이미 만들어놔요. 그냥 어차피 쓸 거니까. 포인트 3D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PTS에다가, 그, 좀 여러분들이 게 편하,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PG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토샵 한번 켜볼게요. 자, 박스를 만들려면은 점이 8개가 필요하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얘네들 연결할 거고, 그죠? 얘네들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연결하고, 뭐, 얘네들 연결하고, 뒤에 면도 연결하고. 그래서 포인트 8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8개 일단 만들어 보죠. 그래서 p0, 아, 그래서 그냥 바로, 바로 되어버리죠. 아니다, 아니다. 그냥 만들어서 해야죠. 포인트 3d, p0. 그래서, 이렇게 해서 new, 포인트 3d라고 하나 만들고, 일단은, 자. 0,0,0으로 하고 얘를 4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1,2,3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단 작업을 아주 밑에 4개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일단은 우리는 지금 a에 x가 일단은 가야겠죠 그리고 a에 y 그죠? 그리고 a에 z가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명백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얘 만든 거예요. 얘는 포인트에서 그대로 받아오면 되겠죠. 그럼 얘를 만들 건데 얘는 지금 우리 레퍼런스 포인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y 아, x를 얘를 따라갈 거예요. x를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 똑같이 x는... 아... 이제 여기를 따라가죠. b에 x를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b에 y를 따라갈 거고 z 축은 a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바닥에 붙어있겠죠. 아 이건 아니구나. a의 y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a 거다 따라가는데 x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자, x만 다르잖아요. 여기는 y, 는 똑같잖아요. y 축으로 보면 y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z 축도 똑같고, 다만 x만 여기 이걸 포인트 레퍼런싱 하면 되겠죠.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 어, 카피해서 갖고 와보죠.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 그쵸.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두다 b 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z는 이걸 따라오고 마지막 점 같은 경우에는 그 x만 따라가면 되죠. 어, 그쵸. x만 a 나고 x 아, x는 따라가지 않고 y만 따라가면 되겠죠. y만. b만. 자 그리고 항상 여기는 z는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a는 pts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에러가 났네요. 아, 이렇게 눌러주면은 포인트 3D가 레퍼런스가 잘못됐다. 아, 오케이, 스펠링 에러가 났네요. 음. 자, 이렇게 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음. 얘는 PTS 아 PTS 에 담지 않았네 자 그러면은 PTS에다가 아, add 해가지고 이렇게 뭐다 담아주죠 p 치로 디버깅 펄펄스로 일단 해보는 거니까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얘를 움직이게 되면 어 아 우리 인터널라이즈 시켰죠? 자, 일단은 제가 이따가 인터널라이즈를 시키게, 시키게 하고 제가 파일을 저장할 때 다시 이걸로 그냥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클리어, 자, 클리어 밸류를 해주고 다시 첫 번째 거 클릭을 해서 이거 가져오고 두 번째 거 클릭을 해가지고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제가 얘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겠죠. 레퍼런싱을 하니까 저쪽은 자 이것도 이렇게 됐죠 자 사실 여러분들 그 이거를 그냥 사각형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좀 로우, 레벨, 로우 레벨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벡터나 포인트 레벨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고 볼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일단 뭐 계속 봅시다 좀 편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는 방향대로 밑에 거 만들고 저장하고, 이제 위에 거 만들면 되겠죠. 얘 B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B, B, B, B.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4, 5, 6, 7로 들어가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4, 5, 6, 7로 들어가면 되죠. 예. 네. 그래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위에 것도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일단 제가 뭐 그냥 이걸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익스트루도 되고 익스트루전으로 해도 되고 어, 로프트로 해도 되죠. 사실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따질 것 같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면을 다 연결을 할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다 다음 시간에 메쉬 부분을 갈 건데 메쉬랑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밑단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 있는 거니까 좀잘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노, 아,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뭐죠? 아, r a p 아, s u 피 f a c e 아, n u r s s 어 s u 그 다음에, Create, o 로 하자, 포코너 이걸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P 아까 그대로 해주면 되죠. p h 로 P1, P2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 해가지고 아 Out 시 이게 아마 문제한 확인해 보죠. 응. 여기서 하면 되겠다. 아씨 너무 빨리 없어지네. <웃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그냥 아서피스일거예요서피스로 um, 받죠. Um, new list 서피스로 받고 자 여기서 저는 s로 서피스를 s로 받아볼게요. 일단 에러인 있는지 확인해보죠. 자 에러가 있고 L 없습니다. 그러면은 A를 self surface로 빼주면은 세마이클런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나왔네요. 음. 아 그쵸. 안나오죠. 당연히. 더하질 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add를 치게 되면 S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 나오죠. 예 네,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동일하게 가야죠. 위에 거 만들어 보죠. 그러면 뭐야? 4, 5, 6, 7 하면 만들어지겠죠. 어, 요거를 지워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만들고 집어넣고 기존의 거를 또 쓰는 거야. 어차피 우리 한번 만들어서 여기다 담았고 얘를 여기다가 리스트에 담은 다음에 새롭게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아, 이렇게 하고 얘를 넣어주면 자, 두 개가 들어왔죠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variable 그리고 또 하나 넣, 넣어보죠 얘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이랑 그러니까 0, 1 자, 그림을 그리고 오죠 <웃음> 이게 편할 것 같아요, 나도 0, 1, 2, 3, 그다음에 4, 5, 6, 7이죠 그러면 뭐야, 1, 2, 5, 6이죠 아니, 1, 2, 6, 5자 시계 반대 방향 1, 2, 6, 5 플레이 됐 죠？또 복사 해 주고, 그 다음 에는 아, 2, 2, 3, 7, 6 자, 2, 3, 7, 6자 들어왔 고, 그 다음 에, 3, 0, 아, 3, 0, 4, 7 3, 0, 4, 7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마지막 나왔네요. 마지막은 그냥 아, 이것도 만들어줘영일 0, 1, 5, 4 자, 0, 1, 5, 짠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머지만 시켜주면 되겠죠? 또 어떻게더라? 자 비랩에 있을 거예요. 라이노에지오메트에 비랩 B랩, 비 비랩의 머지 아, 비랩스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아 A를 바로 넣어주고 지어주고 여기다가 variable 넣어주고 플레이 시키게 되면. 에러가 떴네요. 자 무슨 에러가 떴는지 봅시다. 아토로렌스값 아무래도 토르렌스 값이 계속 없어지는데 지금 토르렌스값 봤는데 이거 한번 또 봐보죠. 자 컨트롤 C 눌러서 자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머지 비랩스 있죠. 예. 일단은 리스트 혹은 어레이 형태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토르렌스를 넣어줘라. 그래서 0.001로 해줘가지고 하죠. 어, 에러가 또났네요 자, 에런 우리의 친구.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비랩을 가져와야 되는데, 서피스를 넣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 여기는 비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피스를 넣어준 거예요. 메모리가 달라 타입이 형식이. 그러면 여기 s 에 컴마하고 two 비랩 있죠. two 비랩으로 캐스트를 해줘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이고 여러분들이 잘 봤다면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될거예요서피스에서 비렙으로 캐스트 해주고 왜 캐스트 하냐? 얘가 요구하니까 그리고 리스트도 비렙으로 바꿔줘야 겠죠 비렙으로 해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짠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사실 이제 하나의 비렙이 나온거예요 하나의 비렙이 볼까요? 그렇죠 오픈비렙 아왜 오픈비렙인가 했는데 잠깐만 이게 왜 오픈비렙이 되지?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m 이크 한번 떠봐요 자다 닫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음오픈된데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엔티티 잖아요 그죠네 네. 오케이 뭐 무시하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투 포인트로 이제 만들었는데 내친김에 하나 더 해보죠 여기 보시면 그 센터복스라고 있어요 센터복스 자 요걸 한번 해보죠 얘는 아 베이스 포인트가 들어오고 x y z 그러면은 10이라고 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빼주고 프로. 그래서 10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볼까요? 음 지금, 우리가, 지금 준 중심점,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0,0이고, 0,0,0, 그리고 이제, x, y, z 축측을 해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없애되는 거죠. 예. 자, 요거 한번 만들어보죠. 갖고 와요. 기존 거를 갖고 와서 재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심점은 따로 임플멘이션안 하고, 여기서, 아, x, y, z 다 소문자로 갈게요 그래서 x, y, z 더블클릭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후 다 깨졌네요 좀 다시 쓰고 싶었는데 뭐 좋아요 다시 하죠 계속 워주고지워주고커멘트하우스 나중에 쓸 거니까 커멘트하우스 이렇게 해주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플레이 시켜보면 나오, 아, 나오겠죠? 오케이. 렇게 하고, 아마도 이게 그 포인트인데 그 인티저 넘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바꿔주고, 어, 인티저로 바꿔주고, 인, 아휴. <웃음> 인티저로 바꿔주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이 B도 만들어주죠. 예. B도 만들어주고, 일단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하나 만들죠. 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주고, 닫아준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는, 여기다 이렇게 주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줬죠? 중심에 들어와있죠? 자, 얘는, 포인트, 아, 3D. 이렇게 해주고, 자,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 pts 에다가, 아, 8개 점을 그 만들어야 돼요, 좌우지가. 그죠? add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제가 집어넣을게요. u에서 point 3d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 아, x offset 이라고 해주고, 음, 아, 더블로 하고, 이게 이제 인티전데 나중에 더블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더블이 더 퍼시션이 높기 때문에 하죠. x 오프로 off, 만들어주고 아, x에 곱하기 영점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 y f 프 z f 프 그리고 y, z 됐죠. 끝나는 거예요. 예. 자이 상태서 에 바꿔만 주면 되죠. 그 p 아, b죠. b b x에 마이너스 x 오프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bx에 아, 아니구나 BY에 아 by에 y오프를 해주면 되죠 y오프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z에 마이너스 어, 아니다 bz죠 아, 헷갈려 <웃음> 마이너스 z오프를 해주면 되죠 자, 봅시다. 에러가 있나 없나 네. 참 쉽지 않네요. 만드는 게 자,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B 해가지고 요번에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은 얘를 X축으로 플러스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했죠 중심점에서 지금 X축으로 그죠? 이게 지금 x, 아 이게 x 축으로는 지금 옵셋 시켰죠? y 축으로도 옵셋 시켰죠? 중심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시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시키는 거죠. 여기도 이만큼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죠. 중심에서 y 축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했고 이번에는 이걸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죠. 만들어지는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필요하니까 일단 쓸 거예요. 우? 오케이. 그러면은 어 오케이.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오케이. 그냥 그 정글로 따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아 포인트 3 d 에서 p g 로 오케이 해주고. 아... 에이, 카피하자 귀찮다 <웃음> 여러분들 타이핑을 치세요 이게 다 알아도 손으로 익히는 거랑 다르고 타이핑이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에이.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 시키면 에러가 나겠죠 왜 시켜지지 내가 플레이를 <웃음> 자 3번까지 자 볼까요 오케이 밑에 하나 만들어졌죠 자 똑같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음... 뭐좀 이상한데 음...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탑비로 가볼게요 탑비로 가서 F7번 누르고 얘랑 얘랑 크기가 다르네 아, 얘는 아제 생각엔 이게 7이면 7만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것 같아요 아, 이렇게를 또 하네 이렇게... 자, 그냥 하죠 지워주죠, 0.5 자,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죠 좋습니다 위 e a 더 라이트 t h 좋아요. 아그 다음에, 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위에 거 만들어주죠. 음, 4, 5, 6, 7로 해주고, 이건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p 플러스, 플러스. 자, 끝! 볼까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자, 혹시나 모르니까 플레이. 네, 좋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지우지는 것도 엉망으로 지워지네요 자 플레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심점을 옮기게 되면 이이 중심점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X, Y, Z 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해서 어, 여기서 오픈 비랩, 예, 똑같이 이제 비랩으로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하면, 아, 뭐, 박스는 가장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루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워낙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그 실린더부터 한번 해볼게요, 실린더. 여러분, 실린더 이렇게 있죠? 그라스 파일 보면은, 실린더 아이콘이 있고 여기 지금 뭐 베이스니까 포인트 를 주셔도 되고 월드 x y 플레인을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레디우스 값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10 하게 되면 이렇게 10 자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그 하이트가 나왔죠 하이트도 뭐 10, 10으로 줘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10 10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캡을 씌우게 되면 이제 완벽한 솔리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만들어보죠.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C샵 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아 C샵 들어가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만들어보죠. 우리는 이제 파라메트릭 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서클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고 잘못됐다. 서클의 R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서클 얘를 익스트루드 해도 되겠죠? 익스트루드 그리고 어, Z벡터로 이렇게, 10만큼 넣으셔도 누셔, 똑같은 서클이 나오겠죠? 얘도 캡 씌워줘야겠네. 어. 얘도, 얘도 똑같죠? 파라메터가 그래서 이렇게 콘스트럭트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 그쵸? 이거는 이제 그라스 어퍼로 우리가 만들어 본 거고, 제가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C샵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서, 아, 일단 뭐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엔터를 쭉 치시고, 제가 그, 커브를 만들 수 있는 그 서클을 만드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제가 이제 서클로 이제 그 서치를 했는데 보시면 뭐 서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아 서클을 만드는 방, 방법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여기 이제 파라메트릭 폼이라고 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서클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사인의 t값, 사인의 t값을 집어넣어서 t라고 하면 이제 라인의 이 점이죠. 그래서 거의 레, 디그리가 아니라 레디언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3.14면 반원이잖아요. 3.14 곱하기 2하면 풀 서클이 되겠죠. 그래서 t값을 집어넣어주고 어, 하게 되면 이제 x랑 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y 포인트를 파 o p u 시킬 수 있다. 뭐그 정도로 일단은 보시고 코사인, 사인 자 넘어가보죠. 그래서 우선은 아, 우리는 그 인터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 더블 해서 인터벌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일단은 세그 seg, 세그먼트를 여기 하나 만들어 주죠. 세그 seg, 세그스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 오케이. 만들어 주고 얘는 뭐야? 인티저가 되겠죠. 인티저. 그래서 사실 이 세그스는 아 세그먼트는 네, 스에 pi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전체 원 서클이잖아요. 레디언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세그먼트를 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인터벌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for 아, int i는 0 해서 세그스만큼 루프를 도는,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오케 자, 그다음에 그 int에서 제가 j를 주고 i 곱하기 그인터벌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print 해서 j를 toString으로 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어떻게 나오나 press 누르고 에러가 떴네요 무슨 에러가 떴지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은 63번째 보면 한그 더블을 인트로 캐스트 할수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 오케이 아 이게 더블이 돼야죠 더블 예. 사실 얘는 인티저죠 얘는 인티저고 인터벌은 더블이에요 그래서 인티저랑 더블이랑 계산하면 더블 값이 리턴이 돼요 예.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주면 에러가 없고 A를 이렇게 뽑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어, 오케이 아 아웃에 사줘야죠 우린 프린트 했으니까 음 다시 출력을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 뭐가 이상한지 한번 또 보죠. 아, 세그스가 없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10개의 세그먼트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14면 이게 지금 3.14 반원이잖아요. 이렇게 풀 서클을 그리는 하나부터 시작해서 10개까지 이런 이제 파라메터가 나죠. 왔 우리 이파라메터대로 이제 그 코사인 사인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 가지고 프로젝션? 혹은 뭐, 뭐, 네, 프로젝션이라고 보죠, 여기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 x, y를 이제 추출해내면 되죠. 그래서, 더블에서 x는, 아, 매스에서 코사인 해가지고, 우리 이거 t value로 하죠, 그냥. 예, 네, t value. t로 해주고, t로 해주고, t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더블 y는 매스에서 사인. 해해서 이것도 t valu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포인트 만들어야 되니까, list. 지겹죠? 여러분들 이제 딱 보면 알죠? pts new. new에서 가로 읽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포인트 3d 해주고, p a r e n t h e s s 해주고, 그냥 pts에다가 좀 바로 넣어줘 볼게요. pts에서 add 한 다음에, new 하면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생 상상하는 거죠. 포인트 3d에서 x, y, 0. 이렇게. 그래서 a는 pts. 해주고 o k 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자주 뜨지. 자 보시면은 y 지금 xy t 여기 보면 파라미터 여기가 y가 지금 이미 되있다고 하니까 얘를 나중에 바꿀 건데 스케일로 바꿀게요. 스케일 혹은 레디우스 레디우스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이 됐나요? 어, 오케이 포인트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면은 세 개. 삼각형이죠? 사각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요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이제 하프사인, 아, 하프파이고, 그 다음에 파이고, 이건 더블파이 하면 이제 서클이 나오죠?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그래서 레졸루션이 굉장히 높으면 완전히 서클이 되겠죠? 사실 맥스나 그 렌더링을 할때뭐 아무리 넙스로 모델링을 해도 하, 화면상에 뿌릴 때는 그게 메쉬로 바꿔요 다 인터널리 라이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쪼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조루션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그멘트 그러니까 폴리 라인 갖고도 서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저번에 했던 거 우리가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아마 이제 닫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2로 잠깐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어. 이제 이럴 때는 그 이거를 닫혀도 되고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맞긴 한데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별로 좋아하는 패션은 아닌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하나 가더 생성이 돼서 결국 닫힌 커브가 만들어지죠. 뭐 이런 방식도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 일단은 자, 얘를 일단 지워주고 똑같이 해주죠. 우리는 이콜 해주죠. 이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죠. 하나를 하나를 더아 빼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빼줘가지고 이렇게 서클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는거죠. 여기 포인트가 두개가 겹쳐있는거예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그 상태에서 어... 우리 이제 포인트를 populate 했어요. 저거는 이거 나눌거예요 나중에 이거 갖고 제가 mesh도 만들거 거든요. 일단 이거 만들어 놓고 아 어...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놓고 OK 눌러놓고 어차피 그냥 포인트 따로 받아올거니까 아아 죄송해요. <웃음> 정신없노 우리가 그 레디우스를 적용을 안 했구나. 그럼 여기다 그냥 해주면 되죠. 이상태에서 우리가 스, 이제 스케일을 줘야 되니까 사실 여기서 레디우스를 줘도 되고 여기서 레디우스를 줘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줘볼게요. 곱하기 레디우스라고 주고 곱하기 레디우스라고 주게 되면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꾸 에러가 뜨네. 음, 코마가 빠졌죠. play 누르게 되면, y 음 예, radius, i s 아, 타입이 안정해줬네요 더블로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콤마가 빠졌었네. 이런 식으로. 자, 자 x 값에 어쨌든 나오게 되고, s i 코 n c o s 은 normalize value니까, 거기다 스케일을 따로 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나오겠죠. 음. 1, 2, 지금 이게 그이 컴마니까. 만약에 이걸 다이메트터라 하고 싶다 그럼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레디우스두 개가 다이메트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또한20 정도 줘보죠. 이렇게 그래서 쭉 올리면 이렇게 서클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이제, 이제 새로운 C샵 코드를 하나 또 만들게요. 그리고 요번에 얘를 데이터를 갖고 오고 여기서 이제 PTS라고 pts라고 포인트를 받아주는데 여러분 들 중요한 게 오른쪽 번튼 클릭해서 반드시 리스트 액세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아, 한20 정도 준 다음에 height라고 줄게요 자 height라고 주고 얘타 t 뭐냐? 인티 t e g e r 이렇게 그럼 들어가면 되고 자 이제 레시피가 끝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포인트 갖고 커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저번에 어떻게 했죠? 라이노, 아, 라이노, 지오메트리에, 아, 넙스 커브에, 탓에, 크리에이트, 아, 인터폴레이트, 크리, 아, 인터폴레이 커브에서, 음, pts가 들어가고, 디그리는 3. 3으로 해주고요. 자. 이게, 데이터 타입을 안정해 줬어요. 포인트, 왜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오브젝트로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힌트 가서, 포인트 3D로 해주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서클이 나오겠죠. 예, 서클이 나왔고, 또 C샵을 또 하나 만들어 보죠. C샵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그냥 하나로 끝내자. 귀찮다. 자, 여기 일단 서클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넙스 커브가 나오겠죠. 커브에서 cv라고 해주고 자 플레이 시켜보면 이제 에러가 없죠 아 에러가 있네 그럼 커브겠죠 뭐저다 외운게 아니어서 자 커브 받았고 음 a는 커브하게 되면 cv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익스트루더 하고 캡 씌우면 끝이겠죠 우리 다 과거에 배운 거예요 저번 비디오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라이노에서 지오메트리에서 뷰레 가서 여기서 익스트루전이 아익스트루전아 지오메트리 가서 그 서피스에 가 가지고 여기서 익스트루전 여기 있죠. 크리에이트 익스트루전 해 가지고 이렇게 열어 준 다음에 프로파일 넣어 주면 되겠죠. CV 넣어 주고 벡터는 Z 벡터로 올라가니까 u 에해서 벡터라고 하나 해주고 똑같이 포인트랑 똑같은 거니까 1로 해주면 돼요 1로 해주면은 이제 1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 에러가 떴네요 아, 왜 이러지 커머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이제 리턴 밸류가 뭔지 잠깐 볼게요 서피스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서피스라고 하고 sf라고 한 다음에 b에다가 sf를 넣어주죠 자, 서피스가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이트가 있으니까, 하이트를 여기 z 벡터에 z 트 축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트를 이렇게 내려주고 더블로 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SF를 우리가 비랩으로 박 컨버터 시켜준 시켜줘야죠. 그냥 비랩이 나온 다음에 얘를, 아, 저는 계속 그 체인으로 콘케팅을 시켜 볼게요. 한 다음에 캡을 씌우는 게 여기 있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최종 나오는 b 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b 랩은 아, b 랩이라고 해주고 b 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은음 이게 아마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리스트가 나왔었죠. 캡폼 메소드 굿. 아 오케이. 톨로엔스 값을 줘야겠네요. 되톨로엔스값톨로엔스 값을 이렇게 주면 오케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것도 실린더고 얘도 시, 어구, 크네 실린더고 얘도 실린더고 자 동일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컴포넌트에서는 포인트를 만들고 이 컴포넌트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가 커브를 포인트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고 비랩으로 바꾼 다음에 캡쉬어 가지고 그비랩을 내보냈죠 끝!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콘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 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서피스에 가게 되면 아음콘자 어... 콘이 있는데 아 어... 이거를 한번 해보죠 이거를 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두 가지 방법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해보죠. 일단은 콘을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카피 페이스트해서 가져올게요. 자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콘은 여기 있고 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서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어,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시키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 우리가 포인트 밑에를 population을 시키고 위에도 시킨 다음에 이 위에 애들은 가운데로 모으는과 정점을 다 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 각각의 같은 인덱스를 연결시켜서 서피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위에 거는 포인트들이 다 같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콘처럼 보이겠죠 콘처럼, 그렇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서클 하나 만들었죠. 아 포인트 서클 하나 만들었죠. 얘를 두 번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해주고 여기서 어퍼라고 해줄게요. 제가 어퍼라고 해주고 동일하게 애들을 시켜 주는데 이렇게 애들 가져오고. 어, 똑같이 가져와서 아, 사실 필요가 없겠다 여기는 그냥 0,0으로 가져가면 되고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10이라고 하면 아 10은 좀큰것 같고 3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 b는 pts upper라고 하게 되면 에러가 뜰 것이고 b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한점에다 모이겠죠 근데 인덱스가 같아 하나하나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다 같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어, 그 라인들을 쭉 만들어가지고, 어, 로프트를 하는 방식을 한번 취해보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일단 이그게 꺼주고, 어, 얘를 놔두고, 새로운 C샵을 하나 만들죠. 시샵 하나 만든 다음에, X 들어오고, Y 들어오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포인트 리스트로 들어오고 얘도 포인트 리스트로 자 타입 정해줬고 리스트로 바꿔주고 얘도 리스트로 바꿔주고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좀 바꾸죠 p, p0로 p 주고 어, p1으로 주죠 어쨌든 얘네들은 리스트야 자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반드시 이거 리스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에 얘네들이 다 덤프해서 들어오죠 아이템으로 들어오면 하나씩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다 깨져버려요 자이 상태에서 그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리스트 해 가지고 아니다 포르해 가지고 인트 아이는 0 해서 i 는그 피지로의 카운트 만큼 띄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의 인덱스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었으니까 데이터 스톡차 사실 되게 중요해요 안목적으로 얘들은 네 만약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리스트가 깨지거나 숫자가 다르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순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n 에서 라인 하나 만들어주죠. 자 여기서 메모리 먼저 만 설정해주고 ln uh, new l i n 에서 열어주면 은그 p0의 인덱스는 i 그리고 p1의 인덱스는 i 이렇게, 라인 하나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라인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라인, 아, lns, new, 라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lns에다가, add를 더해주면 되겠죠. ln, o ln, 이렇게. 이렇게 해서 a는 ln 하게 되면, lns죠. 자, 이렇게 라인이 나오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오죠. 네, 좋습니다. 얘는 로프트 하면 끝이겠죠? 자, 저번에 우리 로프트 어떻게 했죠? 음, 그 라이노에, 우 어, 지오메트리에, 음, 뷰랩이었나? 로프트. 오케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커브 넣어주고, 커브는, 그, 커브, 일단 라인 리스트를 바로 넣어줘보죠. 이게 되나 안 되나 보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구 3d 에서 Onset 잠깐만요 다시 포인트 3d 에서 Onset 그리고 포인트 3d 에서 또 Onset로 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얘는 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주죠 뭐 따로 커비 처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false로 아, 그냥 f a l s e 라는게 안정하죠 해주고 이렇게 A 해가지고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얘는 코멘트 아 시켜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떴네요. 이 에러는 뭐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그때 커브로 캐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그 커브로 캐스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바꿔주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서. 투 넙스 커브라고 해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투넙스커브하게 되면은 뭐가 남아? 아이 시 다시 패 e s 시스 열면은 넙스커브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그 커브가 필요하다니까 이걸 한번더 캐스트해 보죠. 두 커브가 있나? 아넙스커브 여전히 얘도 넙스커브로 해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해줘 보죠. 넙스커브 워낙에 그 이제 커브가 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자, 문제없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스트레이트로 해주지 말고 아, 룰스로 해줘 볼까요? 오케이. 음... 너무 많 네. 오케이. 이게 지금 정점이 이래서 나오는... 아, 깨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다시 스트레이트로 돌아가서 한 점으로 이게 돼서 이게 계산이 깨지는 것 같아요. 자, 스트레이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OK 눌러준 다음에 사실 우리 밑에 캡씌워야 되잖아요. 캡. 자, 캡을 한번 씌워보죠 어, 캡은 일단 얘가 비랩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비랩으로 받고 비에서 투 아, 캡홀 해주게 되면. 아, 토런스 값 0.001에서 a 이퀄 하게 되면 자 깨졌네요 자 뭐가 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오케이 어, 리스트가 아, 어레이가 나오죠 예, 70번에 보면은 어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처럼 그냥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제 앞에 걸 받아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캡이 완성이됐죠 어, 캡이 된 거야? 자 이게 지금 노말 벡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아, 여기서 보면 밑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밑에가 없는 것 같죠? 예. 일단은 지금 코드를 예,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누른 다음에 베이크 한번 떠보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베이크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예. 일단은 이 노말 방향에 있는데 아, 이렇게 볼까요? 다 제대로 들어왔죠. 오케이.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제가 익스트루드 할 때, 하나 본게 있어요. 이렇게 지워주고, 다 타면은, 익스트루드 투 포인트가 있잖아.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클릭하고, 가로 열면은, 커브 프로파일 달라니까, CV 주고요그 다음에, 그, 포인트 3D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모일 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 만들면 되죠 U에서 포인트 3D 한 다음에 0 0 왜냐면 다 0,0 기준이잖아요 여기 그잖아요 모든 지오메트리들이 그래서 여기서 height를 넣어주게 되면 보죠 어떻게 나오나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output이 output이 지금 맞나 볼까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오케이 오케이 됐네요 자 제가 아까 이거 하나 빼먹어서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셀피스를 만들고 셀피스를 비 랩으로 바꾼 다음에 바로 여기서 캡을 씌워서 그 리턴 밸류를 B에 담은 거죠. 그래서 B를 A에다가 레퍼런스를 넣어버리니까 이 오브젝트가 나온 거죠. 자, 이 방법도 있다. 자, 사실 나중에 이제 메쉬 부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포인트를 하나만 만든 다음에 하나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그 엣지를 커넥티비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한 점이지만 보이는 건한 점이지만 몇 개야. 18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넙스 서피스 자체가 그러기 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각형 패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야지 UV 방향을 UV 데이터를 갖고 뭔가 이 서피스 위에다 파퓰레이탈때 뭔가 만들 때 그래야지 이제 올바르게 그 좌표 값을 우리가 액세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거 포인트 가 갖고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서피스 가 갖고 있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그럼 이 서피스를 만들 때 어떻게 UV를 최대한 이제 그 디스토션이 안안 안 되게 그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찌그러진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이게 넌 리니 그러니까 니어하게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찌그러지는 정도를 우리가 그 매스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거를 트래킹을 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리맵이라는 이제 프로젝션을 통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않고서는 안고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수정하기 시작하면 은 익셉션을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 익셉션 때문에 또 다른 익셉션, 또 다른 익셉션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캐드뭐 리서치 툴 같은 거 만들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아키텍처가 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꽈버리면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피해, 서 개발을 해라.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뭐 실린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얘는 잡아주고, 동일하기에도 한번 페라미터를 줘보자. 아이고. 알값 들어가겠고. 아 잘못 들어갔네. 우리는 알값이 아니라 여기서 세그먼트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0으로 이렇게 주고, 이제 요런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혹시나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 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모든 지오메트리가 0,0에서 안 되면 이게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0,0으로 기준을 하니까 서클 그콘 아이콘이 여기 있고 싶고 여기 있고 싶고 혹은 패널 위에 얹히고 싶어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다음 스텝인 거예요. 어쨌든 이 이콩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그 로컬 좌표계가 있고 0,0에서 얘가 파퓰레이션이 됐고 이 로컬 좌표계 자체를 트랜슬레이 시키거나 방법은 첫 번째 트랜슬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벡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벡터를 다 더해서 트랜슬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플레인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런 호기심이 있다고 친다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m o v 하면은 그 지금 나왔잖아, 요 쉐입이. 얘 지금 트랜슬레이 시킬 수 있잖아요. X축으로 자 X축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은 뭐 X축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y축은 또 y축들 줘도 되고 지금 여기서 오퍼레이션 하고 싶으면은 이 xy에서 지금 이 t값 건들면 안 되고 제가 스케일 준 것처럼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플러스 10만큼 하고 싶다, 플러스 10만큼 하고 싶다, 그럼 1 10, 0컷마 10이 되겠죠. 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나오죠. 그럼 자동적으로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아, 이럴 땐 이제 우리가 그 팁, 그 센터 방향도 같이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줘야겠죠. 아... 자 여기서 얘도 같이 시켜줘야 되죠. 10, 10 이럴 때는 여러분들 따로 이거를 빼면 돼요. 옵밸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꾸 이렇게 계속 그 조금씩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100 정도 주고 100은 그렇고 10 정도 준 다음에 뭐 X축, Y축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10, 10 다오버라이드 시켜주고, 10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0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얘가 3이다, 그러면 3.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 벡터를 만드는데 벡터 자체에 벡터 오퍼레이션 하는 게 있고, 플레인을 바꾸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계속 산으로 갈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네. 아, 얘도 해줘야겠네. 아, 한번 익셉션을 만드니까 다시 되네요. 다시 10. 10. 아, 이거 3이었나? 아, 그냥 0으로 할게요, 0으로. 자, 영이 그냥 이게 제가 워낙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해주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